]Right one, uh, 이제 홍유라의 첫대장신 만큼 힘껏 있고 강렬하게 화이팅! 자, 게요다치네 진짜! 저는 레이디에서 홍유라 이아 선배님이 이제 홍테라 역할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친언니 홍이라예요 보시다시피 네. C25 명품 브랜드샵의 대표입니다. 좀 단점이라면 성격이 좀 별로예요. 마네킹이는 비해 오라나 빨리! 하지만 실제 성격은 정 반대라는 거. 건강하시나요? <웃음> 구덕해라 <두덕해야지>. 지금. <웃음> 속어 속도, 지도 속도, 속도, 속도, 속 거야? 도 속도, 속도, 속도, 속 보통 도 속도, 속도, 속도, 속도, I d o 근데 저 착한 역할도 엄청 동시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악역이 더 많이 각인되는 것 같아요. 악역이 확실히 근데 그걸 굳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 피해자, 피하자도또 이런 악역이 또 재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워낙 쟁쟁하잖아요. 최영은, 선배님,